안녕하세요. 주식 해피엔딩 시나리오의 리오입니다. 내일로 예정되어 있는 바이오코리아에 참석하는 기업 정리해 볼게요. 국내 바이오 헬스케어 행사 중에 가장 큰 규모인 바이오코리아가 5월 10일인 내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된다고 합니다. 바이오코리아 참석 기업 정리입니다. 하나씩 내용 살펴볼게요. 먼저 줄기세포 관련주인 강스템 바이오텍입니다. 줄기세포 배양 배지, 세포동결, 해동 플랫폼을 전시하고 위탁개발 생산사업 전반에 대한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면역치료제 연구 개발업체인 차백신연구소입니다. 차바이오텍의 계열사인 차백신 연구소 대표가 11일에 면역 증강 플랫폼 기술과 그 활용을 주제로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자 개발한 면역 증강제 외에 현재 임상에 들어간 백신 등의 개발 계획도 설명한다고 하네요 다음은 이중항체 기술 기반 바이오 의약품 개발 전문 기업인 abl 바이오 입니다 abl 바이오는 이중항체 및 항체 약물 접합제 등 10개 이상의 후보물질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바이오 독스텍입니다. 의약품 외 신약 개발 과정의 비임상 연구를 주 사업으로 하는 연구개발 전문업체이고 바이오 독스텍은 비임상 시야로 및 컨설팅 서비스를 알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유전자 분석 관련 바이오 벤처 업체인 신테카 바이오입니다. 신테카 바이오는 딥매처 히트 케이스 스터디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딥매처 히트의 성능 우수성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나아가서 하반기에는 해당 프로젝트의 효력 검증 결과를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행사 둘째 날인 11일에는 인공지능 신약 개발 컨퍼런스 세션에서 임상 적용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딥러닝 기술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한미약품입니다. 한미약품은 이번 전시에서 자체 보유한 의약품 제조소 바이오플랜트를 소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지속형 바이오 신약 기반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제조하는 시설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바이오 코리아 관련주 정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